홍언니가 오늘은 등신을 만나러 갑니다. 등신, 등신, 등의 신, 여자등신을 만나러 갑니다. 안다정 선수, IFBB 피규어 프로 선수이고 첫 번째로 한국에서 올림피아 본선 무대를 간 아주 훌륭한 여자 선수입니다. 남자친구인 허재호 선수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재호 선수는 나바야에서 진행된 어워즈에서 올해의 지도자 상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엄청나게 지도를 잘한다는 뜻이겠죠 가보겠습니다! 안다정 선수가 있는 핵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핵집 이렇게 핵집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등신등신 어, 어. <웃음> 등신. 여자 등신 안다정 선수입니다 호재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수가 2013년 어. 저는 운동을 이제 처음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해서 헬스라는 걸 처음 접했던 거는 17살 때 체육관에 이제 가가지고 운동을 딱 처음 경험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다 매일부터 아침에 9열 때부터 저녁 다를 때까지 있겠다. 또 자꾸 굳은 일다 시켜주고 있고 운동 좀바이 했다. 주로 교수님 처음에 중앙대학교로 가서 아 교수님을 처음 뵙게 됐는데 어스라카 대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들어가서 좀 오랜 시간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사실 운동을 막 지도를 해주셨다기보다는 생님께서 아 운동에 임하시는 어떤 모습이라든가 아 네, 그런 마음 부분을 좀 많이 보고 배우고 있어요. 단영 씨는 저는 계속 혼자하다가. 스승님이 네 제우예요. 그전에는 그냥. 그전에는 그냥, 그냥 진짜 보조 이런 것도 없이 혼자 했었어요. 그럼 그 얼마, 만난 지얼마됐어요 4년 됐어요. 4년? 4년. 그러면 아 3년 만에 그뭐 올림피아를 나갔는데. 아 딱두 명이 와, 내가 와 했던 사람이 두 명이에요, 두 명. 아 진짜로. 아첫 번째는 지영 선수. 아 나는 아 원래 운동하기 전부터 알았거든. 아 그러니까 이 만났을 때부터 원래 알던 사람이라 이렇게 되고 깜짝 놀란 거야. 아 그 모습을 오, 알기 때문에 네. 근데 몸을 너무 또잘 만든 거야 그 어. 다음에 두 번째가 두 어, 아, 명만 아. 딱 진짜 여자 선수 어. 친해? 원래 알아? 아니도 아, 팬이. 팬이에요 아 진짜 네. 아이 네. 관계가 없어 네. 둘이 만나면 재밌겠네 둘이 만나서 동독 얘기하면 어재제할 얘기가 많을 거 같아 진짜로 네. 딸려 그럼 만나보자 딸려요 어 연결해주시면 감사어 만약에 이거 네. 이거 뭐야 조회수가 만만 넘으면 만나자. 어 조회수 만만 넘으면 구독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선수층도 이 많이 없고 어 이제 여자 선수들도 피겨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항상 이 아시아권에서는 i f b 프로 대회 열더라도 피겨 종목이 몰 없었어요. 피겨 프로가 되고 난 뒤에 계속 외국 시합만 어쩔 수 없이 뛰다 보니까 국내 팬분들에게 본인의 피겨 무대를 보여줄 기회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보고 지금 이제 네. 네, 무대 좋은 기회가 왔는데 하필이면 이 메로나 때문에 선수들하고 리베로. 네. 네. 네. 아, 그래서 아, 좀 아쉬운 것도 있죠. 처음에는 비키니 꿀 뜨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진짜? 아, 네. 네. 네. 비키니 시합을 그래서 실제로 첫 시합 어, 때 뛰었었어요. 근데 왜? 근육을 더 키우고 싶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못 되면 어떻고뚜 바로 예탈! 네. 예상탈락 바로아이 네.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네. 네. 아 근데 제가 첫 대회 때 중국 출전을 신청을 했는데 첫날이 피규였고 둘째날이 비키니? 네 비키니였어요 첫날 피겨를 떴는데 3등 했죠? 3등 했어요 3등 3등 하고 비키니 다음날 좀 자신감 붙어서 떴는데 예, 와, 바로 예탈! 예. 바로 예탈! 14년 힘사년했던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되겠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 때문에 지금의 안정이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도 사실 비키니 꿈을 버리지 못해서 어, 보디빌딩이 100이면은 피트니스 모델은 50도 안 되지. 저도 그르어요 처음에 만나게 된것또 얘가 좀 꼬셨거든요. 얘가 저부터 별로 관심이 아예 없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일 속상하게 생각하는 거예데 네. 맨날 남자 만저다가첫 번째로 여자의 팔을 이렇게 여자 여자 친구들 팔을.